그 동네, 그 골목에 가면 그 가게가 있는. <웃음> 왜 이렇게 싼 가게가 많은 거야? <웃음> 초심을 잃지 않는다. 맞아. 근본이 무엇인가? 맞아. 아, 정직원의 초봉이 26만 5천 에 그러나, 예, 안녕하세요. 창업동 김상우 소장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도쿄입니다. 참, 제가 이 코로나 이전에 한번 시장조사를 한번 했었고, 딱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살펴본 도쿄는, 야 많이 변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항상 똑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살이 20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 일본 비즈니스 연구소 이종 소장님 모셨는데요. 인사 한번 네, 해 주시죠. 안녕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동경살이한 네. 20년 정도 해 보시니까 20년 전, 10년 전, 5년 전뭐좀 즐거운 일이 많아지고 계세요. 좀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지고 계세요. 아, 한국에 비하면 역시 일본은 변화가 예. 있는 상태. 아, 예. 아, 코로나 이전과 이유가 요즘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느끼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이 예, 예.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예, 예. 어, 결국에는 사고 <웃음> 폐업을 했던 가게들도 제법 있는 편이고요 다시 이제 규제가 다 사라진 예, 예. 상황에서 어, 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음. 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자영업 시장 한국의 자영업 시장을 놓고 보면 이건 결이 좀 다르다 한국 자영업 시장의 목소리는 요즘 힘들다 늘뭐 이렇게 폐업 뭐 이런 분위기 되게 강한 반면 일본의 소상공인 이 골목상권시장은 항상 꾸준한 그 동네 그 골목에 가면 그 가게가 있는 두 번째는 그 골목마다 유동인구의 총량, 볼륨은 야,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지? 저는 이 생각이 들 드는데 직접 동경살이 20년 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좀 어떤 것 같아요? 도쿄가 23개의 구가 있는데 예, 예. 거기 인구가 근 천만 명이 됩니다. 예, 예. 어, 그 인구 대비 점포수가 예, 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작은 yeah. 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자영업자들이 가게들이 다들 어,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었고 크게 에, 충격을 좀, 한국에 비하면 덜 받았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야 일본은 인구 대비해서 음식점수가 한국보다는 확실히 좀 적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Yeah. 프랜차이즈, 예 yeah, 예. Yeah. 한국... 점포를 운영하는 게 한국보다는 그렇 역사가 오래된 그렇죠 하는, 예, 예. 그런 것들이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좀 많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제가 이번 동경 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상권이 더 저렴해졌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싼 가게가 많은 거야. 1 9 0엔후뭐이럴테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뭐 즐거운 고마운 일이어 그러니까요. 뭐 행복한 일이긴 한데 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월급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이 옛날 20년 전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물가가 오른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원가 오른 걸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가격에 그렇죠. 상품 가격에 반영을 하지 않고 그 뒤에 안 보이는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힘든 그렇죠. 건 맞는데 지출그지출의첫 네. 그 지출의 번째가 인건비 임대료인데 인건비가 아까 보니까 아르바이트 시간당 인건비가 한 1,000엔 1,100엔에서 어, 1,100엔, 1200 1,200엔 정도. 정도 일본이 약간 인건비가 좀더 센듯해요 식당에 일하는 정직원 정직원의 초봉이 26만 5천엔 한 260만 원 정도 받는 거니까 동경 한국하고 일본의 임금차는 이제 거의 이제 똑같아졌다. 그렇죠. 이게 26만 원이 2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한 25만 원 그러니까 30, 거의 안 오른 거지. 네. 만인 <웃음> 정도 이제 오른 거예요. 1 0년 아. 20년 사이에. 그렇죠. 되게 짜죠. 그러니까. <웃음> 네. 근데 요즘은 10년 전이나 지금 다 똑같은 급여기 이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경살이 어려움은 또 있는 것 같다. 가게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로드샵은 살아있다. 두 번째. 근데싼 메뉴를 파는 데가 너무 많다. 그 일본의 버블 경지가 끝난 예. 이후에 에, 다들 이제 어려운 한국으로 치면 은뭐 아이미 그렇죠. 같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다들 지갑을 열지를 않고 어, 그러면서 아주 저 가격대가 음. 캐시해서 이어지고 있는 음. 음, 고착이 된 상황이죠. 아니, 근데 저는 일본에 올 때마다 이제 일본에 뭐 못... 특한 아이템, 이런 쪽은 이제 한분들도다 아신다. 음. 중요한 거는 일본인들의 뭐, 그 보면 상술이라는 차원에서 어제 저희가 한번 낚인 가게 있잖아요. 백엔 네. <웃음> <100엔> 참치. 네. <웃음> 네. <웃음> 와 백엔 참치인데 타워가 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백엔 샵이라는 참치집을 내세우면서 하이볼을 550엔 받았었거든. 싼데도 190엔 하는데. 음. <웃음> 그래서 아, 결국은 이 불안기를 헤쳐나가는 일본 상인들의 이런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든 지나는 유동 고객을 매장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몸부림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첫째 딱 보니까 비주얼 측면에서 어, 저거 뭐야? 이렇게 딱 보여지는 들어가고 싶은 가게 되게 많다. 네. 어제 보면 막 직접 이 이렇게 예쁜 뭐 이렇게 바닥까지 칼라링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려놓고 네. 어, 이런 부분들. 네. 두 번째는 밖에서 봤을 때 볼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네. 전면 간판 그 다음에 뭐 뭐 온갖 요소들 많고 그러면서 동적 요소도 있었어 아, 늘 이렇게 이렇게 흔들거리는 노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상인들 한국의 우리 음식점 입장에서는 꿈, 야 일본 상인들의 몸부림이 결국 우리 한국 상인들한테는 하나의 좋은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그렇죠 분명히 뭐 일본에 좀차가나고그 어, 그렇죠. 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업자를 위한 동경 비즈니스 투어를 만약에 기획한다면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잘 모르는 동경의 숨은 속삭? 네.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장의 철학 같은 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게가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고 음. 그러면 보통 확장을 하, 아, 하고 싶어지잖아요 예, 예. 손님들도 이렇게 뭐 30분, 1시간까지 그렇죠. 음. 어, 옆에 음. 또 이유점이 있으면 편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왜안 할까 어.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려고 하는 음. 그런 생각들도 있고 또 물론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지만 은 돈보다는 자기가 그관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초심을 잃지 않는다 맞아. 근본이 무엇인가 맞아. 어, 그 맛이라든지 예, 예. 어, 손님들하고의 관계성이라든지 음. 에, 이런 걸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 국내 프랜차이즈 웨 브랜드만 해도 한 1500원 는데 일본도 제가 알기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가격 쌉니다 하는 게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 받았어요 네. 어, 일본 독립점 매장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가격 마케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량 구매를 해서 어. 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싼 가격으로 이렇게 승부를 거는 그렇죠 결국 거.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가격을 싸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판매가가 낮다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원가는 높다는 거거든요 네. 마진이 낮은 거거든요 네. <웃음> 이거를 그 마진이 낮으면 박리고 박리 아이템이 살아남는 것은 담에 밖에 없어요 네. 그 전략을 박리 담의 전략은 프랜차이즈가 거의 주도하고 있다 네, 저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국 프랜차이즈에서도 결국은 어떤 이런 식으로든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매장으로 유입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가격 부분을 좀잘 살펴야 되겠다 프랜차이즈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렴한 가격 그리고 어디나 다 어, 비슷한 똑같은 맞 어, 그런 맛과 가격이기 때문에 맛이라든지 정말 좀 괜찮은 음식을 먹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가격를가지를 않죠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국의 기존의 자영업자 550만 그중에서도 음식점 창업자가 한 70만 명이 그 다음에 한국에 1년에 한 100만 명이 창업을 하는데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가 동경을 비롯해서 뭐 오사카, 그 다음에 앞으로 일본의 시국구 지역 같은 이런 소도시까지 일본 상권을 쳐다봐야 되는 이후 한국인이 모르는 일본 상권의 매력 아니면 일본 상인들의 무기 이런 요인들이 좀 이렇게 살펴볼 거리가 있을까요? 네뭐 아무래도 얘기를 듣는 것보다 아, 그래. 한번 보는 게 예예 예. 빠르게 와. 그러면 아마 느끼실 우리 이종수 선생님 같은 네. 경우가 사실 20년을 동경뿐만 아니라 일본의 동네 곳곳에 한국 공중파 방송의 현지 섭외 TV나 이런 역할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이 모르는 일본의 속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네. 그래서 이종수 선생님만 열심히 한번 잘 따라서 일본을 파헤치다 보면 뭔가 우리 한국 창업시장의 이 어려운 해법을 그래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있지 않을까? 저도 꼭 그런 걸 어, 매력적인 그렇죠. 그런 곳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예. 어, 또 이제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 그렇죠. 는 물론 인구들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다들 어디다 다 활기차고 하는데 또 지방을 가면 또 그렇지 않고 것같 예, 그렇지만 예, 예, 거기서 살아남은 어, 그 외에 그, 그곳에 인기가 있고 살아남았을까 어. 어. 살아남았을 어. 일본이 47개의 현이 있거든요 아 47개의 현 네, 기죽한 예, 예. 지역군에서 예. 기후나 풍토나 음. 이렇게 많이 오키나와의 특색을 살린 그렇죠 그리고 수주가 거기에서 파는 뭐 딸이라든지 어, 음식이라든지 음. 오키나와 지역에서 나오는 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어. 각 지역의 산 음.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산지에 그 원재료뿐만 아니라 컨텐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음. 고객들에게 공략하기 위한 컨텐츠화하는 작업 이런 게 우리나라 어떤 다들은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종수 양님이 좀 좋은 길라잡이가 되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하는 실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의 퇴직 이후에 60대 분들 지금 가만히 이렇게 관망세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인생 이막을 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즐겁고 재밌게 살수 있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 개발 예. 이런 거좀 많이 찾아주시면 예. 전 되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동시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단명하는 창업에 우리 한국이 가장 안고 있는 소갈인데 단명이 아니라 장수 창업 케이스 이 장수 창업의 이 과연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뭔가 어, 이거 찾기 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럼 뭐 정말 흥미로운 놀라운 그렇죠? 뭐 케이스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렇죠. 뭐 어떤 걸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 가면 은뭐 역사가 400년 된시시집이 그렇죠. 있어요 어, 예, 예. 근데 지금도 장작보를 태워서 가마솥에서 바을라다가 그렇죠.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옛날 방식 그대로 맞아 그러니까 노포죠 노포 놀랍죠 어, 어, 그렇죠. 예. 옛날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가치 슬로우푸드 가치 소울푸드 가치를 그대로 지켜 가는 건데 음. 그런 생태계가 저는 존재하는 게 일본이 갖고 있는 사실은 숨은 그냥 잠재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 또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동경에서 우리 이종수장님하고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지금 일본 상권 어떤지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이건 막백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종수장님하고 저희 동이 같이 진행하는 일본 시장 비즈니스 투어 재밌는 시장 조사 좀 이런 거 한번 저희가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누구도 예, 예, 정말 예, 예. 특별한 예, 예. 런 체험과 감동을 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오케이,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새롭게 창업통TV를 통해서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일본 이야기 일본과 한국 얘기 뭐 이런 얘기 계속 우리 이종수 양님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네. 또 뵙겠습니다.